비닐피벅을좀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예 이렇게 손 지금은 손을 쓸 수가 없어 이거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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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버는 농업 중에서 미리미리 투자하고 준비를 해된다또한번 네.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<웃음> 내년에는 이러지 마시죠 우리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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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팅하는 것까지 달려져 갖고 있습니다.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? 음그땅 모양이 이렇게 직각인 밭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밭들이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요 마크가 찍히면서 비닐을 그 간격을 일정하게 정확하게 하게 되면 여기에 수망이 나올 걸한 망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예, 아... 네, 간격을 정확하게 맞춰서 사람이 관리기가 지나갈 정도로의 폭만 남겨두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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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닐메다수랑 이제 탁 맞춰서 떨어질 수 있게끔 음.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. 네, 이렇게 그냥 지금 이렇게 당기면 그냥 쏙쏙 빠집니다. 이런식으로 오, 어이구, 양파 뿌리가 심요한데 <웃음> 네? 양파 심으실 때도 양파 모종을 뽑아서 어. 그날 바로 심어주시는게 최고 좋습니다 뿌리가 이제 딱 끊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뭐 하루나 이틀, 삼일씩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수분이 빠지면서 마르겠죠? 그럼 이제 땅에 탁 심어졌을 때 힘을 못 쓰겠죠? 오만에 음. 수분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뿌리가 마르기 전에 심어주시게 되면 새뿌리가 금방 빨리 나오는데 이 뿌리 자체에 수분이 많이 빠지고 이 숨이 죽어버리면 활착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더 걸리겠죠 음. 그럼 지금 여기가 여기 정신이 언제 하신 거야어 9월 9월 6일 뭐 관리는 어, 어떻게 했어요? 여기 이 자리에도 이제 수단글라스를 키워가지고 한 1m 50cm 정도 키운 다음에 노타리를 어, 쳐서 이제 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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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만 하셔갖고 심어 놓아도 양파가 굵어지질 않습니다. 조금 일찍 심는다 하더라도. 나 <웃음> 아, 이거, 이거 관리하기 요 힘들겠는데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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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Yeah.